자, 카메라 돌고 있는 거죠? 여러분, 오늘은 으뜸님이 안 오셔서 제가 오늘 혼자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되... 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레터럴 레이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운동에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계란님한테 안전하게 중량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배우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, 라터럴 레이즈. 평소에 이 운동 많이 하세요? 아니요, 전혀 안 하세요. 가벼운 무게를 싫어해요. 위험한 부분이 뭘까요? 옛날에 좀 이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주전자 물 따르듯이 어. 한다라는 말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주전자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위험하다.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. 그렇죠. 이렇게만 하면 된다. 저의 팁이 있을까요? 라터럴 레이저 할때 측면 삼각근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 하지 않겠습니까? 보통 주전자 물 따르듯이 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내회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. 바로 아파요, 죠? 네, 바로 아파졌죠. <웃음> 그렇죠? 이렇게 내회전을 걸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왜 당신이 이렇게 주전자 물 따르듯이 합니까? 하면 가 이게 자극이 잘 와?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. 팁을 드리자면 내회전이 아니라. 외회전을 시켜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우리가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측면 삼각근이랑 부위가 중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이내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외회전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외회전을 만들어 줄 때도 우리 위 팔뼈를 외회전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아래 팔뼈만 이렇게 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때 온전히 다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약간 조금 더 많이 숙여주는 상태에서 우리 진행을 할거야뭐 그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던지듯이 하시는 분들도 많죠 텐션은 무조건 잡아줘야 돼이 정확한 자세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끝까지 텐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던지고 텐션이 풀려서 들어오고 기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]은... 할 때는 안, 안 하는 게 나아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만약 우리가 이 동작을 할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안전하게 무조건 레터럴 레이즈에 무게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치지 마세요 이 어깨 부셨이 어깨 <웃음> 아 혹시 준비 시작? 어, 어깨 뭐 넣었어요? 오형물을 <웃음> <고용물을> 넣었나 이거 <웃음> 같은데? 정확하게 지금 저 어깨 에 소리도 나지 않고요. 정확하게 삼각근의 그 근육 쓰임으로 올리고 있어요. 자 여러분 아까 말씀했듯이 을 외회전이 되는 게아니라 외회전 되듯이 던져야 된다고 했었죠? 네, 그렇죠? 그리고 여기 절대 불편한 느낌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까요 일도 없어야 돼요. <웃음> 어깨 타요. 어. 어 그래. 좋습니다. 자, <웃음> 한 80% 정도 느껴지면 그만하고 횟수를 올리도록 하려고요. 아, 횟수를. 깊기로 갈게요. 측면 삼각근이 온전히 그 중력에 딱 꽂힐 수 있겠죠. 지금. 시험 보는 것 같아. 어, 괜찮아요? 대학교 어디야? 동선이가 대학교입니다. 오케이, 좋아. 좋아. <웃음> 이 컨텐츠 내가 할게 없네. <웃음> 1차 넣어주세요. 죄송합니다. Yeah! 자, 잘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드디어. 무게가 어떤아요 바로 이번에는 이 무게로. 오케이, 뜨거워. 좋아요. 키로의 무게가 정확하게 삼각근에 느껴져야지만,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무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진짜. 우리 아, 아, <웃음> 또 계란이가. 너무 좋아하네요. <웃음> 자 가봅시다! 몇 킬로죠? 와 3킬로, 3킬로. 3킬로. 동덕여대리학교심으때 지이이이 저 욕하고 계시죠? 대표님 시작 <웃음> 중량이 높일수록 어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그쵸?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예, 네,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 숨모그를또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리고... 네. 고정을 잘 시켜줘야 돼요 또그분 표정이 좀 오디오 빈다, 오디오 빈다, 오디오 빈다! 네, 빈안 네, 되면 횟수라도 해야죠. 10개! 자, <웃음> 가볼게요. 하나! 둘! 셋! 조금 더 걸어볼래요? 넷! 이렇게. 몇 번입니까? 다섯! 여섯! 일곱! 자, 어떻습니까? 여덟, 바로 들어옵니다. 좋아, 아홉, 가보자! 열! 열, 말하지 마. 내가 한다. 하나, 그렇지. 둘, 그렇지. 셋! 그렇지 네 그렇지 다섯 그렇지. 아, 4kg 1 5게 했네요. 그럼 5kg도 무언가 할수 있었어? 모르겠어요. 쉬는 시간인가요? 네 쉬는 시간. 어, 좋습니다. 저분은 쉬는 시간에 저런 걸 하시고요. 어 이거 다음. <웃음> 남의 채널에서 또 깻판 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자. 가방. 갑니다. 우와 뭐야? <웃음> 다섯, 여섯, 일곱, 좋아 여덟, 아홉, 열, 스리머 랩스, 스리머 아, 랩스, e p s three 랩스, 열개 못하면 어떡머랩 파울이 열세개 스리머 랩스, 스리머 랩스, 스리머 랩스, 스리머 랩 계량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자꾸 놀라, 놀라시고 계세요 지금번에저희보냄새난요아7 뭐 k g 너무 무거워 할수 있겠죠? 스트레스 없이? 갑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오케이 오케이. 숨을 걸어라! 하나, 둘, 셋. <웃음> 이걸 이미 라타럴 레이지의 <웃음> 형태를 잃어버렸어요. <이 웃음> 그만! 이걸 이미 라타럴 <웃음> 레이지의 <웃음> 형태를 잃어버렸어요. 그만! <웃음> 이렇게까지 자세가 나오면 구해 자, <웃음>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중량을 올렸다면 마무리는 1.5kg에서 2kg로 다시 15개, 20개로 정확하게 삼각근의 자극을 먹어주고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오늘 도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 챌린지를 <웃음> <첼리즈를> 한번 해봤는데 <웃음> 무게 갖다주기. <웃음> 술춤주세요지 솔리씨한테 춤은 이렇게 배웠요